자, 음. 우선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뭐또 나왔죠? O A and B 얘가 주어예요. 뭐? 글로벌리제션. 글로벌리제션에서 뭐 나왔어? 세계화, 세계화와 또 주어 또 나왔죠? 이건 뭐야? 정보혁명, 천차주어예요. 여기가 동사죠? 자, 뭐 하고 있다? 이름을 주고 있다. 뭐에? 자, 발전된 서양 세계. 이게 목적어죠? 그지둘 다야. 세계화와 정보의 혁명이 어, 발전된 서양 세계에 이론을 주고 있습니다. 만, 만, 만. 요거 어디 걸릴 거야? 한층 더 이렇게 꾸며줘요. 뭘 꾸며줘? 디바이딩. 디바이딩 어디서 본것 같지? 한층 더 이렇게 되고 있다. 같이 걸려야죠. 뭐야? 반복되니까 아, 생각했어. 알겠지 나누고 있다. 뭘 어떻게 나누냐면 역시 목적어 나왔죠? 여기 A라고 한다면 가진자들을 분류합니다. 하지만 나눕니다. 뭐로부터 분류하니까 From 우산자들과 B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동쪽의 콤마를 어, 한시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봐야 되죠. 그죠 자, 이게 무산자인데, 자 무산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잖아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위다업 걸리는 거, 전시자에 걸리는 게 여기까지겠지. 여기까지 걸리겠죠, 이렇게. 모 뭐야? 완제품, 서비스 또는 자원 이게 없는 사람들, 이게 무산자라고 얘기합니다뭐 거래하, 거래하, 그렇지? 되니? 어, 또 있죠? 그러면, 어, 그럼 여기 이거 뭐가나왔으니까 다시 위다업에또 걸리는 거예요. 위다업좀더 뒤까지? Xs. 이렇게, 이렇게. 됐어? 자, 뭐가 없는 또 사람들이야? 어, 길게 설명하고 있죠? 무산자를. 무산자란, 유산자를, 가진 자들을 무산자와 어떻게 해? 나누고 있습니다.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단점이 나온 거죠? 멋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죠? 그래 고 즉, 무산자들은 이런 사람이다 들 해서, 완제품이나 소비수나 자원이 없는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렇지 새로운 정보로의 접근. 이런 접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지 어, 이렇게 이게 이제 한눈에 딱딱딱 들어와야 돼. 여기서 이제 주의한 점은 우리가 뭐를 감지해야 된다? 같이 동격의 본격. 뭐, 컴마. 동격의 컴마. 이거 응. 중요하잖아. 동격의 컴마. 그죠 응. 동격의 응. 컴마, 중요하잖아.